안녕하세요. 편말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10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어... 성조님. 뭐 그래픽카드에 이제 가성비가 어딨어요? 쓸모없는 영상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 동감합니다. 사실 그래픽카드 전제품 다 지금 가성비가 없죠. 하지만 그래도 급하게 사셔야 되는 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전널 대비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쭉 보다 보면은 살 만한 타이밍이 살포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아무래도 그래픽카드 사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살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마트 팜플릿 본다 생각하고 이미 사신 분들, 어이, 나는 싸게 샀는데 가격이 저렇게 바뀌는구만 하고 웃으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같이 비교해보도록 하죠 아참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짧게 몇 가지 주요 뉴스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6600이 출시됩니다 성능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엠박으로 언급할 수가 없고요 뭐 내일쯤 되면 공개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 물량이 모든 수입사 합쳐도 1000개 내외로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편히 살수 있는 제품도 아니고 그리고 MSRP에 가깝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시장 가격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체적으로 점달 대비 소폭 내렸으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별로 체감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세 번째, 그래프 카드 단품 사는 것보다 오히려 뭐 유명 브랜드 몰들 있죠. 아이코다, 컴퓨전 이런 데 가서 완본체 PC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있 그거 사는 게좀더 저렴하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당분간 그래픽카드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될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짧게 일주일, 2주일 존버하는거 의미가 없고 한달도 크게 존버 의미가 없을것 같아요 그렇다고 연말 보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연말에는 아시다시피 성수기기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는 대략 내년 4월 정도가 그래픽카드 수급이 어느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그때가 비수기도 하고 음, 그쯤 돼야 지금 이제 공장 제대로 가동 안되는거나 부품 수급이 부족한게 어느정도 해결될 것 같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짧은 시간 정보가 의미없다 정도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진짜 마무리 짓고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는 일단 하이엔드 플래그십 라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6900XT부터 3080요 사이에 있는 것들을 볼텐데요 평균적으로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나마 3080은 5만원 정도 내렸는데 4만원이구나. 4만원 정도 내렸는데 음 내린 게 내린 게 같지 않아요. 이거 아시제피 7월달에 140할 때도 살까 말까 고민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제일 싼게 지금 178만원이라는 얘기니까 어, 좀 많이 올랐죠. 큰 폭으로 한 30만원 이상 오른 거죠. 단 한두 달만에. 여튼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니고요 굳이 여기서 사겠다면 6800XT나 3080 정도가 여러분한테 구매 대상에될 거예요 포함이 나머지는 진짜 너무 가성비가 없음 근데 6800XT는 초기 출시됐을 때 빼고는 시장에서 실제로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총판에도 물건 없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아마 살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는 3080 정도일 겁니다 아, 성전님 다나와 최저가 이거 살수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그 완본체로 파는거 보면 이단나와 최저가보다 좀더싼 제품도 가끔 보이더라고요뭐170 정도에 파는거 아니면 요새 특가 간간이 올라오죠 얼마전에 인텍에서 했던 특가 같은거 그런거를 잡으시거나 그게 아니면 오히려 저... 아 이거는... 내가 아, 셀러 편들어준게 아니고 저... <웃음> 당근이나 중고나라가 오히려 요거보다 좀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 내려오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거래는 직거래로 하시고요 여튼 하이엔드 플래그십 라인에서는 살만한 제품이 없다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어떨까요? 퍼포먼스 라인업은 어성준님두 개나 추천해놨네요 사실 추천해놓은 게 울메게 점겹기로 추천했는데 한번 쭉 긁어서 같이 봐요 보면은 어성준님 그래도 여기 라인업은 다 내렸는데요 2080Ti는 단순 제품이니까 무시하면 될것 같고 나머지 실제로 판매하는 애들 6800, 뭐 3070, 3070Ti, 6700, 3060Ti 이런 것들은 다 내렸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리긴 했어. 근데 차이도 거의 안나. 뭐 몇천원 내리거나 뭐 몇만원 정도밖에 안내렸습니다. 워낙 큰폭 올라서 몇십만원 올랐기 때문에 몇만원 내린거 가지고는 티가 나지 않고요. 3 0 7 0 t 이1 3 0만원이 제일 싼건데 이걸 이돈 주고 살 바에는 이돈씨 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데 저는 그냥 완본체에 포함된 뭐 170짜리 3080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음... 3 0 7 0 t 이 보다는 3공7 0이좀더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요거 두개 지금 20만원 차이 나는데 성0차는 실제로 얼마 안나죠 10% 채 안나거든요 그러다보니 요게 조금 더 경제적이야 근데 이게 경쟁적이다 하고 뭐쭉 둘러보니까 어상공육공 ti하고 또상공칠하고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얘네 성능 차이가 10% 약간 더 나는데 거의 10% 뭐 10% 좀더 조금 더뭐그 정도로 나는데 음 얘네들도 가격 차이가 꽤 커요. 한 20만 차이 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살려고 맘먹었다면 구하기도 쉽고 그나마 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장 가성비 좋은 거는 상공육공 ti입니다. 어, 3060Ti는 완본체로 넣어서 파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시장에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사는 거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최상위 제품을 사기보다요. 물론 상위 제품이 프레임이 좀더잘 나오는 건 맞지만 사실상 3060Ti 정도만 돼도 거의 나와있는 최신 게임 대부분 다 풀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FHD 기준으로서는. QHD도 뭐 중하옵 정도 생각하시면은 프레임 글이 안 쳐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상금유권 t 이 보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00XT도 해답이 될수 있긴 한데, 이것도 저 위에 아까 얘기했던 6800이나, 아니면 6700, 이런 애들하고, 마찬가지로 잘안 들어와요. 얘네는 그래도 조금, 찌금찌금씩 들어오는 건 보여요. 6700이나 6600은. 찌금찌금 들어오 보이는데, 말 그대로 찌끔찌끔해요 경쟁사의 제품, 뭐, 3000 시즈 대비 적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뭐, 가성비가 딱히 엄청 좋은 것도 아니니까, 물론 조금 더 좋긴 해요. 저는 그냥 상금육공 TI 가는 게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6600XT 완본체 만들어서 좀 싸게 파는 데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만은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개 정도 추천하고, 나머지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라인업. 그 중에서 상위 메인스트림 라인업 보겠습니다. 여기 살만한 거 있나요? 어, 성준님 여기서 가성비 1위는 상공익권인데, 상공익권 보니까 좀 살만한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위를 보세요. 여기 지금 가성비 2등, 1등. 얘네들이 6,500원, 7,000원이죠? 근데 얘는 7,600원 정도 좀 됩니다. 뭐 얘기냐면은 원래 위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픽카드는 가성비가 안좋아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돈 지불한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게 3060ti다. 혹은 그게 6600xt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060은 솔직한 말로 87만원이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네. 한 70만원 중반이면 모르겠는데, 이거 87만원이면 난안살것 같아.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얘가 제일 가성비가 좋은데, 나머지, 나머지 보니까 한숨 나오고, 근데 뭐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상위 메인스트림은 그냥 포기하시고 여기에 돈 10만원 더 못해서 3060T에 가거나 아니면 동일한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더싼 가격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6600XT 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업은 싹다 없는 제품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위 메인스트림 보겠는데 하위 메인스트림에 1660Ti에서 1060 사이에 들어간걸싹다 집어넣는데 여기 에도 진짜 노답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 위에 애들도 가성비가 뭐 보면은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 3060이나 3060 Ti 6600원 얘네들도 6천원 ,000원, 7천원대밖에 안되는데 가성비가 이 밑에 저 하위 라인업이 가성비가 더 좋아야 되는데 뭐 5천원대 이렇게 돼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9천원대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이 가격을 보세요 얘네들 뭐 70만원 하죠 아 진짜 제일 싼게 63만원이야 나머지는 뭐 70만원 하고 있어 80만원 가까이 하는 애들도 있고 이 돈이면은 그 몇만 원만 더버하면6200 xt 가요 이, 이 단계를 한참 뛰어넘는다고요 이만큼 이만큼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 6만원만 더버하면 보태보태충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현실점에 사면은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야 호구다 이런 호구가 없네 <웃음> 진짜 딱그 느낌이에요 사지 마세요. 여튼 그래서 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우엔드 및 엔트리 라인업인데요. 로우엔드 및 엔트리 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1030만 사시면 됩니다. 딴 거는 그냥 다 제끼세요. 일단 아까 내가 가성비 비용에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어? 성준님 지금 추천해 1030도 가성비8천원인데요아예 그래도 적어도 9천원 때는 아니잖아. 그리고 1030은 다시 대파라도 손을 별로 안 봐. 이거 원래 기본 가격이 한 13만원, 12만원 정도 하니까, 중고시장에도 6, 7만원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 좀 손해본 느낌이 있지만, 전체적인 엑스에서 따졌을 때, 완번째 보통 한 100만원, 뭐, 크게는 2 0 0만 주고 사잖아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진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존버용으로 잠시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APU 쓰자니 APU 쓰면은 CPU 본연의 성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요 정도까지만, 한번 존버용으로 사는거 고려해볼 만하고 나머지 엔트리는 라건 그냥 없는거야 <웃음> 없어 사면 <참> 안돼 <웃음> 어이가 없다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표로 딱정리되있으니까 느껴지죠 와 이거 진짜 시장이 박살났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실상 전멸이네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사실상 전멸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살만한게 이 두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두개 정도밖에 없어 그이두개또 싸다기 하긴 좀 애매한 가격이고 어 혹시나 단품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면 살만한가요 물어보신 분들 있을까봐 미리 제가 표기해뒀습니다 지금 꼭 사야된다 그러신 분들은 한이 정도 가격에 업어올 곳이 있다면 그러면 구매를 하십시오 아니면은 아닌 것 같아 그냥 구매 미루세요 미루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음...표 최종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플래그십이야 가성비 보고 사는 라인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만해 보이는 라인업이 아무리 찾아보도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제가 물건을 구할 수도 있고 어꼭 어쩔 수 없이 최상위그래픽카 사야 된다면 뭐 이런 이런 거안봐 이런 거안 보고 그냥 3080, 3080도 보겠습니다. 3080 Ti 가끔 사신 분 보이는데. 이거랑 3 0 8 0이나 성능 있잖아요. 7% 뭐 이렇게 나거든. 실제로 테스트하면. 그냥 3080 정도까지만 쳐다보고 나머지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자면 이중에 있는 거 사면 안 되는 게 맞는 게 현실이에요. 사지 마! 아 <웃음> 어, 전월 대비 가격 하락이 약간 있었지만 여전히 비싼 건 마찬가지다. 이 라는 게 퍼포먼스 라인업에 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고. 그나마 그중에서 3060TI나 6600XT를 완본체에 넣어서 조금 싸게 판다면 어, 사4움직하다 정도로 얘기할게요. 음... 그 밑에 메인 스트림 라인업은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전월 대비 내린 애들도 있지만 어 살만한 가격이 아닙니다. 어서세요호경님라이너 여기는 사면 안되고 음... 엔트리 로우엔드는 1030까지만 보시다. 이게 끝! <웃음> 명쾌하게 마무리 되었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카톡.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방금 카톡 소리는 제 카톡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아, 참. 표 만든 데그 유포님이 도움 주셨어요. 고마워요.